내일모레 이제 그거 보름이잖아요 오곡과 팔라고 이게 찹쌀을 준비해버렸어랑 이게 찹쌀 종이컵으로 다섯 컵이거든요 여기에는 우리는 차조 청차조 쌀을 조금 섞을거예요 한컵 정도 미쳐야 돼 여기 팥 팥은요 이게 내가 좀 살짝 삶았어요 집에 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 한 컵, 음. 두 컵을 넣을 거예요, 두 컵. 이거는 내가, 이거 장, 이거 마트에서 샀네요. 이게, 이게 4,000원 치에요 엄청 싸요. 4,000원 치 굵은 컵. 섞은 거. 이거는 한 컵만 넣을 거예요. 굵은 게 너무 많이 들었으면, 그러니까, 밤 10개. 3등분으로 자르면 돼. 이 물을요, 몇컵 들었는가 볼게요. 밥. 어, 평소에 일반 밥 하는 것 보다 물을 조금 덜 부으면 되거든요. 두컵 밥만 해볼게요. 이 콩은 이렇게 다 불었으니까 이 정도만 부으면 될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는 설탕을 좀 넣어줘야 돼요. 설탕 한 수저 정도, 반한 수저 반 넣어야 되겠다. 조금 더. 소금도 이거는 우리는 볶음 소금이니까 조금 이 정도 넣을 거예요. 소금. 됐습니다. 이렇게 앉시면 딱, 돼. 요 작곡밥. 이렇게. 밥이 이렇게 다 됐어요. 아, 냄새 좋다. 응? 어? 냄새 좋아. 냄새 좋아. <웃음> 이, 이제 이거, 이거 찰밥은, 응, 어, 이렇게 먹고, 이거 압력수다 좀더 놔두잖아요. 그럼 더 찰져져. 아, 두부 하고요. 그어 굴, 굴, 굴이지 굴, 굴적국찌개를할 거예요. 두부 적국찌개 그래서 이렇게 두부를 이렇게 썰었고요. 여기다 새우죠. 국물만 이 정도 넣어주고 이제 소금, 소금도 좀 넣어주고. 싱거우면은 다시 이제 소금으로 간할 거예요. 이렇게 끓여야 되죠. 음, 끓으면 넣어 이제. 양 물을 끓이는 동안에 굴을 좀 씻어볼게요. 여기는 소금을 조금 넣어줘야 돼. 넣어줘가지고 시쳐야 돼요. 이 굴은 쪽만 없으면 돼. 지금들. 지금은 굴을 너무 잘 까가지고 쪽이 별로 없어. 두부를 넣어볼게요. 새우 냄새가 팜 나네. 응. 새우 국물이 들어가서 이제 이게 넣네. 거품은 안 걷어내도 되나? 이따가 그대로 넣어까좀고생해 그러니까 구, 이제 굴을 좀 넣어볼게요 깨를 안넣는데 깨가 떠다니는 깨가 어딨어 살깨보여서라서 <웃음> 깨가 어딨어 냄새 냄가 떠다니는데 눈이 안 보이는데 따어왔나 보다 <웃음> 여기에는 이제 끓으면 떠 이거 고추를 좀 넣을게요 고추 고추 씨다뺐어속 깔끔하게 이렇게 길게 이쁘라고 이쁘라고 하는 거야 이쁘라고 연단계라인 파도 버크은좀 이렇게 걷어줘야 돼요 굴에서 나온 버크이야 이건 오래 끓이면 안 돼요 굴은 오래 끓으면 안 되니까 이 정도만 끓이고 마늘도 깔끔하게 국물이 깔끔하게 이렇게 다 넣지 말고. 어, 건더기를 건져내면 돼, 이렇게. <웃음> 간단하네? 응, 간단하지. 음. 간을 좀 보고. 간이 딱 맞네, 삼삼하니. 굴에서 또 이렇게 약간 짠물이 나오니까 간이 딱 맞네요. 이제 부르러 끓으면 이제 이렇게 먹으면 돼요. 그은다 됐네. 응, 이렇게 하고 찰밥하고 나무라고 먹으면 맛있어, 불어요. 이렇게 놓고 사진 찍으면 돼 <웃음> 이게요 이게 오고, 이거 오, 이것도 오곡밥이에요 왜냐하면 찹쌀하고 차조하고 밤하고 팥하고 콩 종류하고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오곡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는 두부 이게 새우젓이 들어가서 이름이 두부 적국찌개예요 그래서 이거 두부랑 이거 굴랑 있어서 굉장히 시원하네요 이렇게 해서 나물하고 이렇게 국하고 철밥 드시면 맛있어요 오늘또 감사합니다 맞나? 우리 응, 이제 우리 밥 먹어야지 이걸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건 내 거네? 응? 응. 내 거야. 자. 아, 맛있다. 아, 국 되게 시원하네, 이거. 응. 응. 음. 다 먹어.